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도다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소알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소돔과 고무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여기 여호와가 두번 반복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루터는 어 앞에 이제 여호와께서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어 뒤를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두 위격으로 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나타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결국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칼비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신 것이다 특별히 어디에서 이 소돔에서의 불과 유황이 어디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했어요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소돔의 성 모든 것들이 다 멸망했던 것을 설명하죠 26절에 로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요? 여기 돌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어, 나무 기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불이 내렸으니까 다 타버릴 테니까. 그러나 저 유황 기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좀더 말이 맞지 않나요? 불과 어, 유황으로 됐으니까 불 기둥 내지는 유황 기둥이 되었더라. 그런데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 소금 기둥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바뀌는 우화 재밌는 이야기 주류 학교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성경은 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복음에 관심 이 있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재밌는 이야기처럼 로세처가 소금기둥 되었다는 설명, 그 설명이 아니라 음, 이 소금기둥에 담겨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금기둥이 대체 어떤 복음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소금을 말해요 소금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드러나요 심판과 구원으로 소금이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 소금이 심판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한번 같이 봐요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이게 다그 심판의 결과물이고 심판하는 장면에서 지금 유황과 또 무엇이 됐다고 해요 소금이 됐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요황과 불로 멸망되어졌는데 이 모습이 소금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소금이 되며 그죠? 음, 그 심판의 결과물이고 심판으로 나타나지는 게 소금이에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왜 소금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버린 탓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된 이유가 심판으로 나타나지는 이유가 언약을 버린 결과가 이게 소금이 된 것이다. 그 설명을 하죠. 에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 사람을 믿고요.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받는 저주가 무엇이냐? 이게 소금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게 건건한 땅이 이게 소트랜드예요그 영어 성경 특히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솔트랜드예요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게 다 이게 그 소금의 땅입니다. 어떤 자가 받은 저주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자신의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초하는 결과 초하는 삶의 척박함이 뭐예요? 예, 소금의 땅입니다 예, 또 하나 이렇게 소금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 그 설명되어지는 게 하나가 또 뭐, 뭐라고요? 심판이 고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 예, 구원. 예, 구원에 구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레이기 2장 13절이에요 내 네, 모든 소재물에 이 소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이죠. 이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고 그래요? 설탕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사라 성도님 설탕 그러시는데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 제물에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어? 어?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일이 벌어지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그 재물에다가 뭘 지금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빼서는 안 된다. 이게 또 진짜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소금이 들어가야 간간하지. 뭐 그런 거 아니고 언약의 소금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결과, 구원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함께 있어지는 모습을 말,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18장 19절 말씀도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거제로 드린, 거제라는 것은 그 드리는 형식이에요. 그 재물을 드리는 형식. 번제, 요제, 건, 거제, 뭐 전제 이런 그런 형식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넓적 다리를 드린다, 뭐다 태워 드린다 이런 제물 드리는 형식인데 여호와께 이렇게 거제로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이 구원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또. 그 구원은 언약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기필코 성취된다. 응? 그 설명이에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 구원 소금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은 죄사함 이렇게 받은 죄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묻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받는다 영원한 소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 우리가 그 그 소금 속에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이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서, 선고하는 거예요. 어, 똑같은 음, 거지만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십자가듯이 오늘 지금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그 언약이 설명되어지는 게 소금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소금기둥일까? 이 설명에 좀 가까워지죠 왜 돌기둥이 아니라 로세처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왜 하필 소금기둥이 되었을까 예 맞아요.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금기둥을 통하여서 설명해 내고 싶은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복음인가자 보세요. 열1기야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열1기야 2장 19절 이게 단순히 엘리사의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 속에 무엇을 하나님은 담아놓았는지 어떤 복음을 담아놓았는지 보셔야 해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꾸만 유산된다는 설명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예, 이 죽음의 물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 죽음의 물에 엘리사가 거기다가 무엇을 드려요 무엇을 쳐요 소금을 치죠? 거기다 소금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고쳐져서 어떻게 돼요? 예, 생명의 물이 됩니다. 에, 이게 무슨 설명일까요? 아, 엘리사가 단물을, 아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꿨다. 그 기적을 성경은 에, 엘리사의 그런 기적, 그, 뭐, 그, 그, 그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정말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놓친 거죠 성경은 기적의 책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죠 그러나 기적의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담겨진 메시지는 그이 소금을 치는데 소금을 엘리사가 던지는데 이 소금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말씀인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설명을 신약에서 어떻게 확증적으로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본 9장을 가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금 이 얘기는 일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과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라는 설명이 아니라 어, 너가 지옥에 가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 설명 어, 천국은 어떻게 가고 지구, 지옥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설명이죠 50절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맥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 지금 49절까지는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한눈 빼고 차라리 그두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빠지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50절에 가서 그래, 에, 그래,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잃으면 안 되지. 성도가 에, 마지, 맛을 갖고 살아야지. 맛내야지 성도는 삶을 맛있게 살아야지. 그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 이렇게 읽어내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여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 속에서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나타내 주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소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설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 이것을 내 안에 깨닫고 갖지 못하면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그 소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만 남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말은 너희 속에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 화목하라. 말씀이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구원의 언약으로, 소금의 언약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구원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죠. 그래서 49절을 다시 보세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설명이죠? 지옥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람이 불로서소금치 불로써 소금치듯한다라는 설명이 이게 무슨 설명인 거예요 이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언약 소금의 언약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완전한 구원이냐 완전한 심판이냐 불로써 완전한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 그러하듯이 소금기둥이 오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음, 이, 이런 이 설명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음. 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번 해병은 끝까지 해병이에요 사람 편에서 보면 한번 해병이 그게 끝까지 해병일까 자이 설명을 오늘 이 소금기둥이라는 여기에 담겨진 복음 속에서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3절 다시 가보세요 로시 소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롯의 처는 일단 못 들어간 걸로 우리가 알수 있죠. 로시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물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로세 아내가 소활까지 왔나요 못 왔나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 요안 들어간 거죠. 못간게 아니라 안 갔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26절에 보면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로세 아내가 로세 뒤에서 어, 뒤를 돌아보았으므로예요. 롯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롯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의 그, 그 뜻이 뭘까요?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소돔에서 나왔는데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막 굉음이 나고 막막 벼락이 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 롯의 아내가 그, 그 어, 어, 궁금해서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그리고 어, 심판이 얼마나 그냥 무서운가고서 하 그렇게 해서 단순히 몸동작으로 뒤돌아본 설명일까요? 롯의 뒤에서 왜 롯의 뒤에 서일까요 롯은 어떤 인물이었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 지금 롯의 뒤라고 롯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설명은. 얼마나, 물론 롯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소활까지 이끌려 들어갔지만, 롯이 가졌던 그 상황,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물질에 집착하고, 어? 얼마나 그 주고 나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덜, 떨지 못하는 어? 그런 롯의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9장 17절에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도망쳐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해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롯도 많이 뒤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의 미련이 있죠. 그 소돔에 자기가 이제까지 읽었던 터전이 그곳에 다 있는 것이고, 이게 무너져버리면 소알에 들어간들, 롯은 그랬을 거예요. 뭐 먹고 사나? 또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나? 어? 아, 내가 진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게 폭삭 엎어졌는데, 이 IMF 때문에 그냥 다 잃어봤고, 그냥, 그냥 빈털털이로 태평양 건너왔는데,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예.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뒤돌아 봤잖아요. 그런 로세의 입장과 마음하고 똑같이 지금 로세 처의 모습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치 않았던 소돔에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강력하게 그냥 두 손을 붙잡고서 이끌어 냈잖아요. 구원받고 싶지도 않았고 나오고 싶지도 않았고 어? 그런데 이끌려져 나왔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 딱 하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어. 롯의 그 처의 모습 롯과 롯의 처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롯의 처 어, 소돔기둥이 된 롯의 안에는 지금 낙원에 있을까요 음부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주소예요 아 롯의 안에는 소돔에서 나왔으니까, 음, 낙원에 있지. 이게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고 싶은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소금으로 표현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 가정 경건회를 하는데 요즘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이니까 질문을 했대요, 돌발질문. 아, 어. 롯의 아내 이름은 소금 기둥, <웃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책에 소금 기둥으로 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면서 구원이 됐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소돔에서는... 음, 나와졌죠. 이끌려졌어요. 나왔어요. 그러나 어, 정말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지 못한 하나님이 구원의 의미를 담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못한 로세처.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한 번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등한시 여기게끔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인지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놓치지 않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나 편한 대로 신앙을 해요 일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 바로의 다스림 안에서 폭정 안에서 어 애굽의 종살이하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죠. 유월절 어 어린양의 피발름을 통해서 거기에 먼의미지도 모르지만 잡족도 따라서 나와서 나옵니다. 나와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나와서 결국은 어 하나님이 목적했던 구원의 참다운 장소인 가난안 땅에 그들이 다 들어가나요? 그 1세대들이 다 죽죠 네. 어,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1차적인 설명은요 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 구원이지라는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라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라인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애국에서 나와진 것도 구원이지만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설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분명히 소돔에서 나왔지만 소활성까지 들어가는 구원이 구원이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롯의 구원과 롯의 아내의 구원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한쪽을 소금 기둥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라인은요 그러면 모세는 아니 모세는 어, 르비미에서 르보라산에서 죽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구원 못 받은 거네 그 설명은 아니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그들은 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도 어, 정말 갈렙과 여호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각각의 그 안에서의 신앙의 믿음 문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죠 아 소금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가 아, 로세 아내구나 로세 처구나 그 결과물이 소금 기둥이구나 그렇다면 소금으로 표현된 구원받는 사람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가 보세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 이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청년들은 그래 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해서 자기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자기들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앞장서요. 근데 소금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세상의 작은 예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존, 그런 거다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자다 너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자다 그 설명이죠 그래서 소금이 작은 예수인 우리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발견하고 구원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소금의 언약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그 달란트 비유 끝에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 무익한 종을 저 어두운 바깥에 던져버려 그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익한 종이 누구예요? 무익한 종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나타난 이 무익한 종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내 안에 예수님을 소금 언약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구원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예수가 그 안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는다. 그 맛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에, 영원한 언약으로 있는지를 깨닫고 갖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어, 그래서 어, 이같이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문맥 속에 연결해 보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의 삶이죠 착한 행실이 그거예요 가서 어 그래 내가 착한 짓그 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착한 짓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착한 짓을 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과의 영광이 연결되는 착한 행실이어야 돼요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금 기둥으로 갖고 있지 않고 소금 언약으로 갖고 있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소금 기둥으로 갖고 있는다는 건뭔 소리일까요 소금 기둥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굉장히 값어치없게 헛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나왔어 그러면서 어때요 저 소돔에 대해서 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고 세상에게로 계속 마음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계속 뒤돌아보고 계속 그곳에 그 나의 질퍽거리는 그 마음을 거기다가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떠나오질 않는 거예요 응? 이게 소금 기둥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정말 예수가 믿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봤다 하늘의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이 거짓된 자기 확신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내 안에 구원의 언약으로 예수를 생명으로 가진 자답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냐 말이에요 예수를 정말 가진 자로서 예수를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게 소금기둥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너의 그 예수가 소금원약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소금 기둥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로셋 철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소금 기둥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너희 너희 착한 행시를 그러니까 맛을 내는 소금 언약 자들이죠 너희 착한 행시 소금 기둥을 기둥자들이 아니라 소금 언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소금의 맛을 낸다 이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를 예수답게 예수가 예수답게 나온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심판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냐는 나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엄중하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으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과 탐심과 거짓에 마음을 그쪽으로만 향하고 있는 아까 우리 읽었죠? 에레미야 17장 5절에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소금의 땅 속에서 산다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걸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실 걸 걸. 음. 그렇지 않다가 소금 기둥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현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된 소식을 싸구려 소식으로 갖고 있는가. 정말 정말 이 값비싸고 이 황홀한 이 가슴벅찬 소식을. 너무나 싸구려로 갖고 있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너도 가져도 되고 나 갖기 싫으면 안 가져도 되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가졌다라는 것이 그 예수를 나는 구원으로 소금 언약으로 안 가지면 나는 그 예수를 소금 기둥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소금 기둥으로 되어 있는가 소금 언약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이 어렵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설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 질그릇, 질그릇이랍니다. 우리 속에 보배. 보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으셨대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자기 백성에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심판이 벌어지지 않고 구원이 벌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동원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낙심되어지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을 성도의 인생 속에 그 일을 통해서 실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도록, 그래서 내 몸을 예수의 죽음 속에 내 드려지도록,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도 없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어? 누가, 누가 그럽니까? 예, 예, 예, 그 소금 기둥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다운 소금의 언약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떠나나가는 우리의 옛, 이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낙심되어지는 일을 맞막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생명되어지도록 질그릇을 깨뜨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음을 그 생명의 예수로 나타나지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죠 질그릇에다 자꾸만 포장지를 갖다 붙여서 거기다가 스티커 갖다 붙이고 내 질그릇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질그릇은 깨져야 그 안에서 참다운 보배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지는 일에 여호와 께로 마음을 떠나가는 우리의 이 거짓된 죄된 본성 안에 깨뜨려지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낙심이 벌어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수를 심판으로 갖고 있는지 구원의 언약으로 갖고 있는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 맛보라는 거예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예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생명과 구원으로 가진 자들 속에서 예수의 예수 되어짐이 예수의 예수담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소금 기둥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이러합니다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은 십자가를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소금이 내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구원으로 있는가 심판으로 있는가 우리 각자가 오늘 로스의 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됐지. 아니요. 청교도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소금기둥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소금 언약자로서 살라고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와께로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만 사람에게 힘을 삼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켜서 여와께로 여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은혜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답게 나를 위해 살면 그 예수를 갖고 나를 위해 살면 소금 기둥 그 구원을 받은 그 예수가 내게 안에, 내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서 나를 깨부시고 박살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소금 언약으로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우리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로 나타나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아,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분 자답게 오늘 나의 삶을 세상에 여전히 두고서도 괜찮다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소금 기둥으로 드러날지 소금 언약으로 드러날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이 아침에 던져진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바로하시고, 신앙을 정직하고 똑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